안녕하세요 러블레터의 크리스 입니다 어 오늘 녹음을 시작하는 시간은 10시 58분 오히려 평일보다 지금 1시간 정도 더 일찍 녹음을 하고 있고요음 어제 저녁만 해도 보통 일요일날은 어이 시간에 제가 피곤해 갖고 이렇게 뻗을 시간인데 이상하게 어 여기 구독자 분들 중에 아 제가 뻗지 않고 또 하나의 동영상을 업로드하도록 어느 분이 기도를 하셨는지 이상하게 오늘은 조금 말짱합니다. 그래서 어 그냥 밀린 드라마를 볼까 하다가 요즘 열혈사제가 저는 엄청 재밌더라고요. 막 통쾌하잖아요. 예. 돌려차기, 압차기, 당수. 보시는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알 것이고 예. 어 녹음을 하고 보면 되겠죠? 음. <웃음> 어, 엿길로 샜네요. 예. 음, 교회를 뭐, 안 다니시는 분들도 혹시 들으신다면 요즘 어떤 시즌이 그런 교회의 어떤 절기들 중에서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고 고난주간 끝에 이제 부활, 부활절이 있죠. 어떻게 보면 이제 영어에서 이스, 이스터 이라고 하는 부활절이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예, 크리스마스 이상의 의미가 있는 날이라서 뭐 부활절 칸타타라든지 이런 성가대 연습하고 그러는데 저도 정말 간만에 어, 지금 다니는 교회의 지휘자께서 바로 저희 형수님이시라서 <웃음> 아니 형수님 들으시면 되게 웃기시겠네요. 예, 어, 형수님의 강권하심으로. 예, 어찌나 실력이 없는 저에게 잘한다고 칭찬을 하셔서 어또 저희 테너 뭐 교회가 작기 때문에 테너 베이스 파트를 제가 연습까지 시키고 저도 못할 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이게 진짜 칭찬이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뭐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지휘자 형수님께 칭찬도 받고 제가 생각해도 어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웃음> 굉장히 excellent 이건 아닌데 not bad 예, not bad이 나쁘지 않다는 정도가 아니고 괜찮다는 뜻입니다. 예. 어 그래서 어 그리고 또 가장 그 기뻤던 순간은 아무래도 어린 시절이나 나이가 들어서나 이 끝나고 먹는 간식이 굉장히 꿀맛이에요. 어 그래서 오늘은 또 간식이 어마어마한 떡볶이 예, 삶은 계란과 오뎅이 풍성하게 들어있는 떡볶이 참고로 점심은 짜장밥이었습니다. 오늘 잘 먹었네요. 예, 교회에서 오뎅국 저는 오뎅국을 엄청 좋아합니다. 예, 다음주 간식은 들깨수제비라고 예, 메뉴를 담당하시는 그 정말 어머니 같은 권사님께서 귀뜸을 해 주셨는데 예, 굉장히 아, 고대가 됩니다. 영어로 I'm looking forward to it. 예, I'm looking forward to 들깨수제비. 예, looking forward가 고대한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기다리는 게 wait, 뭐, Waiting w a t i for something, someone. 예, looking forward to it. I'm looking forward to it. 굉장히 고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역시 저의 관심사인 먹는 거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네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야죠. 예, 교회 안, 안 다니는 분은, 아, 저, 저 사람은 교회 먹으러 다니다. 이렇게 또 놀리셔도 제가 할 말이 없네요. 예. 어,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까지 Song of Songs라는 아가서의 어, 8장 7절에 있는, 어, 부분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핵심 영어 성경 문장 현대 고어체 영어로 딱딱하지 않은 문장입니다. 어, 화면을 보시면 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Love cannot be bought no matter what is offered. Love cannot be bought no matter what is offered. Love cannot be bought no matter what is offered. 자, 우리 여자 목소리로 세 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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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히 이런 말을 할수 있는 책이 있을까요? 예. 어,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는 조금 이따가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우리 늘 해왔듯이 일단 그 단어 발음 이런거 잠깐 봅시다. cannot 이거는 저번에 네번째 우리 네번째 거기서 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음, love can't be cannot be drowned by oceans or floods 자 하나씩 외우고 계시죠? 예. 뭐, 뭐~ 랜덤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는데 처음부터 들으시는 분들은 계속 이렇게 쌓여서 외워가다 보면 어~ 일단 이 영어 문, 성경 문장 자체가 굉장히 깊이 묵상하고 또 암기 어떤 여러분 어~ 암기했을 때좀 좀 뭐~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제가 그냥 쓴게 아니라 저의 인생의 버팀목과 나침반 역할이 되고도 남았어요. 예, 제가 이것들을 무시하고 살지만 않는다면, 눈을 가리지만 않는다면, 어, 그리고 또 영어 어떤 문장, 뭐 이렇게 단어를 좀 바꾸고 주어를 바꾸고, 목적어를 바꾸고, 동사를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하면 또 많은 문장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영어 실력에도 분명히 도움이 되실 텐데요. 어, 오늘 하여튼간 이 내용이 굉장히 저한테 충격적으로 좋습니다. 예, 좀 통쾌하다 그럴까요? love cannot be bought, bought 이 방조시 하셔야 되죠. 예, 제가 스피킹 공인 시험을 직장인들, 성인 직장인들에게 많이 지도하는데, 시험에 정말 많이 출제해요. 예, by의 과거형이죠. 또 여기서는 뭐 과거 분사라고 불규칙 동사변화표세 번째 나오는 모양이죠. bpp, 이것도 어떤 수동태, 문법으로 보면 수동태라고 우리나라 분들이 얘기하시죠. 예, b, 어쨌든 이 발음이 boat 이렇게 하면 여러분, 노를 젓는 보트 처럼 들리니까요 이렇게 뒤에서 소리를 낸다는게 약간 턱을 내리시면서 약간 친구할 때벗 약간 이게 차라리 가까운 것 같아요 버트 이렇게 버트 여자는 여자 발음은 거의 버트. 그러니까 아 소리에 가깝지 않았나요 얘네들이 또 미국 친구들이 가장 좀 좋아하는 소리같아요아막 이런 예 버트 카페막 아페스 뭐 이렇게 버트 Love cannot be bought no matter what is offered. 아, 여기 또톡이 내려오셔야 돼요. offered, offered. 약간 이렇게 하시잖아요. 한국분들은. offered, offered. 이렇게. 자, 해석을 하자면, 사랑은 사질 수, 어, 그니까 구매되어질 수 없다. 예. 그니까 우리말로 해석하면 이렇게 사람이 아닌 주어 굉장히 이렇게 어색해집니다. 예. 그러니까 사랑은 살 수가 없다. 예, 약간 이런 식으로 아예 그냥 사랑을 사람처럼 이렇게 해석하는게 우리가 듣기에는 자연스럽죠. 예. 어,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cannot이 여기서는 능력의 뜻이 아닙니다. 예, 가능성. 예. 구매되어질 수, 가능성이 없다. 구매되어질 어, 수가 없다. 예. no matter what is offered. 어떤 것이 제한되어질지라도 no matter what 뭐, 합성 같은데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뜻이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is offered. 이것도 BPP잖아요, 그렇죠? offer, offer라는 게 여러분, 예. 뭐 offer를 넣는다 이런 얘기 직장인들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제안을 넣는다 그런 뜻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떤 그 액수가 제한되어질지라도 사랑은 사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랑은 살 수가 없다. 음. 음 일단 그런 뜻이고요. 발음도 조금 봐봤고요. 암기는 좀 뒤에 하고 조금 우리가 이걸 공부하고 묵상해 보겠습니다. 우리 암기를 돕기 위해서도 그렇고 어그 돈이라는 거가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가치 있는 도구죠. 어근데 사랑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돈으로 살수 없다는 말인가? 교회에 안 다니는 분들은 이게 무슨 영어라면 nonsense nonsense 예,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이렇게 생각할 것 같고요.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에이, 음, just, you're just saying that. 그냥 하는 얘기죠.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진짜 있어요. 예, 어, 뭐, 이해됩니다. 예, 뭐, 교회에 나와서 앉아 계시다고 다, 성경을 다 이해하고, 사실 그런 것은 아니죠. 저도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어, 이런 의미를 깨닫고, 이걸 삶에 적용하고, 그런 것은 정말, 어, 어린 시부터 교회 다녔지만, 제가 그, 런 시작하게 된 어떤, 어떤, 그 시점은, at about 25. 예, 한 대략, at the age of 25. 25살 경에 시작된 것 같아요. 교회 다닌 거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저희 때 국민학교였으니까 8살. 예, 그러니까 꽤 많은 시간이 지나서, 그렇죠. 어, 지금도 당연히 부족한데, 일단 좀 방향을 그래도 제가 신께 감사하는 것은 제 인생의 방향이 그래도, 어, 일단 그냥 돈만 많이 벌자. 예, 돈이 주는 즐거움만 탕진 재미에 빠져보자. 이렇게 잡히진 않았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좀 감사하게 생각해요. 어, 돈이 지금 여러분 재밌는 사진을 또 올렸죠. 저렇게 어떤, 저, 굉장히 뭐 쇠로 만든 것 같은데, 예, 어, 그런 어떤 돈 가방, 예, 007 가방, 돈 가방 드돈 가방 안에 저렇게 현금 다발이 저게 지금 지금 0 달러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1 0만 원이 넘잖아요. 저렇게 예, 우리나라 5만 원짜리 두 배인데 예, 저 정도의 액수가 있으면은 난리가 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영화들 특히 이제 미국 달러니까, U.S. 달러니까 어, 미국 영화들 보면은 저런 걸 차지하기 위해서 정말 죽고 죽이고 뭐 그런 스토리 너무 많거든요. 예. 그러면서 또 그냥 돈을 가진 사람이 어떤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영화도 있고 또 굉장히 다 허무하게 죽는 그런 영화들도 있고 그런 영화는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예. 어, 그리고 우리나라 제가 리얼리티 쇼 되게 좋아하는데 무한도전이 지금은 종영되었지만 무한도전의 되게 레전드 편 중에 돈을 갖고 튀어라 여러분 많은 분들 보셨을 거예요. 예. 거기 보면 그때 그때 상근엑스가 300만 원인가 그랬는데 그 300만 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다양한 캐릭터들의 음 우한도 좀 멤버들이 정말 배신과 술수 사기가 난무하더라고요. 예. 근데 보면 저희는 재밌죠. 야 저거를 정말 300만 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저 난리들을 치는구나. 예, 정말 <웃음> 정말. <웃음> 너무 다양한 그런 뭐 모습들이 예, 막 추격 도 추격전도 펼쳐지고 예. 그만큼 돈이 여러분 참 중요하기 때문이죠. 심지어 성경에서 신의 아들 이신 예수님께서도 어 이렇게 가르치실 때 돈이냐 하나님이냐 너희가 선택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굉장히 도전을 또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신의 아들, 즉 신이 어떤 신의 라이벌로 돈을 인정한 거예요. 인정했다는 표현이 조금 하나님께 기분 나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돈이 그만큼 우리가 인간들이 어떤 애착을 가지고 사랑하는 어떤 마치 살아있는 존재처럼 됐다는 거죠. 최근에 돈이라는 제목의 영화도 나왔었죠. 예, 윤열씨가윤열씨 맞죠? 주연한 저는 아직 보진 못했는데 예. 그만큼 돈의 힘과 매력이 막강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 뭐 이것도 뭐 굉장히 논쟁권인데 돈으로 사랑을 살수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많은 분들이 뭐 너무 자연스럽게 당연히 살수 있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만났어요 뭐 그렇게 아니라고 하는 분들도 계셨지만 어 어, 돈으로 당연히 사랑을 살수 있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돈이 너무 없으면, 너무 어려우면, 아무리 정말 죽고 사랑해, 사랑하는 사이다가도, 정말 그 사랑이 무의미해지더라. 어떤 현실의 어떤 필요성이나 현실의 그런 궁핍함, 어떤 벽 앞에서. 예.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예. 인간의 사랑은, 영어라면 could be. 정말 그럴 수도, 어, could be는 좀 가능성이 낫나요? 뭐, must be, 예. 뭐 어떤 분은 can't be, 예. 뭐 설마 그럴리가, can't be true.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부,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이런 조동사들 제가 쓰는 게 어떤, 여러분 가능성의 뜻을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 것들. 또 우리 학생인 분들도 제가 구독하라고 만나면 소개한 분들이 있는데, 어, 한번 공부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꼭, 예. 조동사의 의미 정리가 굉장히 약하죠. 한국분들이. 어, 그, 그러니까 이걸 들으시는 분들도 아마 다양한 견해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결론은 그런 논쟁이 있다는 자체가 돈이 살아가는데 너무 필요한 수단이란 얘기죠. 예, necessary. 꼭 필요하다는 거죠. 예. 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은 곧그신 자, 자신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God is love.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다. 예, 성경이 가르치는 거거든요. 어, 그렇다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은요. 우리 인간 사이의 사랑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인간 사랑의, 인간들 사랑에 인간 사이의 사랑, 부모 자식, 연인들, 부부 사이의 사랑 이런 것으로 우리한테 많이 비유를 하시지만 어, 훨씬 그것은 한 단편이고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성경에서의 사랑은 하나님이신데 그렇다면 사랑의 가치는 곧 하나님의 가치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사랑의 가치는 하나님의 가치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가치는 요 영원의 가치예요. 좀 어렵죠. 영원한 생명의 가치예요. 어,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어, 어떤 신이 인간에게 유한한 인간에게 무한한 신이 주고 싶어하는 것은요. 그 핵심 가치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예. 너무나 우리가 생소한 어쩌면 컨셉이죠. 예. 이, 세, 이 세상의 모든 생명들이 유한하잖아요, 그렇죠? 꽃이 지고 피고 아무리 아름다웠던 어, 어떤 인간의 모습도 시간이 지나면 주름이 지고 정말 예, 뼈가 노쇠해지고 정말 머리나 그런 몸에 있는 털들이 정말 어떤 이렇게 색이 변하고. 예, 어떤 성경에서는 um, being rotten, 약간 썩어지고 있는, 예, 그럴 수밖에 없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어, 그런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영원한 생명인데 우리가 너무나 예, w e not used to it, 예, 너무나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죽는 거에 항상 보고 그런 것 다양하게. 어, 나이 들어 죽고 사고로 죽고 이런 것들을 보는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어,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의 가치는 어, 그렇기 때문에 유한한 돈이나 여러분 통장에 잔고 지키는 숫자나 이런 거로는 특정, 측정 불가에 측정 불가 계속 나오네요 네, 나오네요 여러분 표현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Beyond measure Beyond measure measure M-E-S-U-R-E -E -E, M-E-A죠 I'm sorry M E A S U R E. 예, 스펠링이 제가 <웃음> 스펠링이 원래했는데 나이드니까 더 약해지는 것 같아요. 예. Beyond measure 이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beyond imagination. 상상을 어떤 측정을 넘어서서 상상을 beyond가 이제 초월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Over, above 이런 전체사보다 훨씬 더 어떤 초월한다는 뜻인 거 어, 모르셨던 분들은 정리를 하시고요. 어 어쨌든 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사랑, 신 그리고 사랑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가치는 정말 불멸의 가치이고요. 예, 비교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제 아가서의 말씀이 결론인 거죠. 예, Love cannot be bought, no matter what is offered. 어떤 것, 어떤 가격을 제시받을지라도 사랑은 사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일억 아까 그 우리, 우리 화면에 아무리 돈가방을 싸다가 앵겨도 그 가치와 비길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 더 들어볼 텐데 어, 또 다른 The m 라는 현대 구호체영어성경은요 이렇게 또 번역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봅시다. 이건 화면에는 없습니다. 리스닝 해보세요. 뭐 딕테이션 할수 있는 분들은 받아 써보시고. Love can't be bought. Love can't be sold. It's not to be found in the marketplace 다시 한번 Love can't be bought, love can't be sold It's not to be found in the marketplace 다시 한번 Love can't be bought, love can't be sold It's not to be found in the marketplace 자, 여러분, 리스닝 되셨나요? Love can't be bought Bought는 또 났네요 근데 여기서, 여기서는 여기서 cannot, cannot be bought 시 아니고 can't be bought 이게 여러분, can't, can의 과거형 아, can의 과거형이래요 sorry. Can에 부정하을 부정할 때, 예, can not, cannot. 이렇게 되는 방법도 있는데, can't라고 많이 하시잖아요. 예, 우리 분들이. 어, 근데, n 다음에 t 발음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인터넷을, 인터넷, 뭐, 이렇게 많이 하는 거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can, n을, 발음, n 발음을, 콧소리, 코가 큰 서양인들이 콧소리 세게, can't be bought. 그 다음에 역시, can't be sold. sold가 여러분 sold out, 매진 이럴 때다 보신 좀 익숙한 단어실 것 같은데 이판매될는 그러니까 팔아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사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팔아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자 이렇게 어, 해석하니까 좀 어색한데 좀더 와닿게 의역하면 사랑은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는 것 없는 것이다. 예. 어, It's not to be found in the marketplace. Found가 여러분 find의 여러분 역시 예, 그런 뭐 과거분사라고 할까요? 예, 불규칙 동사 변화표 세 번째 모양이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찾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시장에서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물건들을 큰 시장에 가면 살수 있겠지만 주문하면 또살수 있겠지만 사랑이라는 것이 예, 예, it's not for sale, not for sale. 판매용이 아니라는 거죠. 예. 판매용이 아니라는 표현을 좀, I'll just, I'll take it back. 제가 여러분, 다시 갖고 갈게요. 취소할게요. 판매용이 아니라는 건 아니고, 뭐, 뭐, 소장용이 그런 게 아니고, 예. just, I'll take it back. 예. 예. 제가 피곤하다 보니까 실언을 했습니다. 예. That was my mistake. 아, 그니까, 러 가치를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예. 정말 그 가치가 너무나, 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 자신의, 한국, 한국말 성격 번역도 참 멋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전 재산을 가지고 사랑을 사려고 한다면 완전히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여러분 참 멋있는 표현 아닌가요? 예. 성경에 보면 그런 사건들이 되게 많아요. 예, 성경에 보면 어떤 돈이 좀 있는 사람, 어떤 그 부류의 사람들이 어떤 신의 어떤 능력을 또는 신의 어떤 영원한 생명을 한번 이제 저울질하면서 사보려고 이제 어느, 어떤 신이 보낸 메신저나 또는 예수님 신의 아들에게 왔다가 좀 뭐라 그럴까요? 망신을 당한다고 할까요? 개망신을 당한다고 할까요? 예. 어... 음... 예, 그래서 앞으로도 살펴보 살펴보겠지만 성경은요 어 어쩌면 돈과 인기, 권력, 세상에서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정말 목숨 걸고 많은 사람들이 중시하는 그런 것들보다 신과의 사랑, 신과 함께할 영원한 생명을 더 가치 있게 여겨서 선택했던 사람들과 신의 러브 스토리예요. 예, 성경의 러브 레터를 우리가 풀고 있죠. 예, 저는 정말 100%. 예. 저는 확신합니다. 예. 그 중에는 부자도 있고, 거지도 있습니다. 왕도 있고, 노예도 있고요. 어떤 삼손, 영어는 샘슨이죠. 샘선처럼 천하장사도 있고, 또 정말 각종 병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한마디로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의 상황에서 절대 가치로 신과의 영원한 사랑을 선택하거나 또 선택하지 않았던 그런 어떤 솔직한 어떤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예. 다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예. 그중에 사케오라는 유명한 그세 세리 요즘 말로 하면은 뭐라고 그럴까요? 예. 요즘은 세무서? 예. 세무서장? 예. 그 정도라고 하면 될것 같은데요. 세리들의 어떤 어 매니저였던 것 같은데. 예. 어, 사케오가 신의 아들인 예수를 만나고 딱한번 만났는데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그렇게 욕먹으면서 남 속이면서 악착같이 모았던 절대 가치였던 돈의 가치가 갑자기 한 번의 만남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주가가 그냥 곤두박질 치듯이 그래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해요. 그리고 내가 억지로 속여서 여러분, 편취했다고 그러죠? 법률적인, 예, 편취 맞는 것 같은데, 예. 그 액수는 네 배로 내가 갚겠다. 어, 이게 여러분, 예. 제 정신에서 할수 있는 얘기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랑의 대상이 돈에서 신으로 바뀐 거예요. 영원한, 영원한 존재, 영원한 사랑을 줄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줄수 있는 신으로. 그것이 나를 더 돈보다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계산을 마친 거예요, 예. 제가 좋아하는 표현 중에서 choose what is best.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choose what is best. 최고인 것을 선택해라. 예. 저도 지금 이 시간 사실 그냥 제 눈을 즐겁게 하고 이럴 수 있는 그냥 재밌는 열흘 사제에만 주창 시청할 수 있지만 이것이 좀더 베스트라고 생각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 언제까지 할지는, 예. Nobody knows. 아무도 모릅니다. Nobody knows. Only God knows. 하나님만 알겠죠. 저도 모르겠어요. 예. 또 오늘 안할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고 있네요. 또 길게 하고 있네요. 지금 25분 지났는데 제일 길게 하고... 제일 긴 노력이 될것 같습니다. 예. 아 이게 나온 김에 예. 그... 중세 교회가 되게 화려하고 큰 교회들을 웅장한 정말 유럽에 가면 여러분 특히 로마나 이런데 아직 제가 로움을 못 가봤어요. 로움을 예, 가고 싶습니다. 예, 이르리에 예, 이태리의 이르리에 로움을 정말 예, 가고 싶습니다. 언젠가 가겠죠. 예, 굉장히 거기 가면 그 웅장한 성당들, 예, cathedra, c 이라고 하죠. 예, 단어는 외우고 있네요. 예. 그런데 들어가면 생전 교회 안 나갔던 사람들도 숙연해지고 아 신의 존재를 이렇게 뭔가 신의 어떤 그런 압도될 정도의 그런 건물이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서 지었겠고 관리하는 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 들었겠어요. 그래서 교회의 어떤 당시에 교황을 위시해서 어떤 교회 신부들이 면죄부라고 그런 걸 팔았어요. 예. 그니까 헌금을 많이 하면 죄를 면할 수 있고 어떤 신과 함께 할수 있다 예, 신과 영원히 할수 있다 이런 쪽으로 이제 했는데 말도 안 되는 거죠 교회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어떤 신의 가치를 매긴 거죠 예, 신의 사랑에 신의 용서에 그런 예. 신의 아들이었던 예수님께서 교회를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지 말라고 막 뒤집어 부셨잖아요 예. 음, 오히려 이제 교회가 교회 역사 속에서 정말 가장 약했던 초대 처음 교회가 되게 약했다고 그러잖아요. 로마의 핍박을 받고 막 사자굴에 던져지고 예. 그런데 그때가 어떻게 보면 어, 굉장히 어떤 신에 대한 그런 사랑이 가장 뜨거웠고 그래서 결국에는 당시에 로마 제국을 어떤 그 힘없는 어떤 크리스천들이 예, 그, 뒤집었다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을 하는 역사학자들이 있잖아요. 예. 음, 멀리 보지 않고 저도 신을 몰랐다면은 사실 이런 영원한 사랑, 신과의 영원한 생명에 그런 또 믿음이 없었다면 저는 뭐, 불보도 뻔해요. 막, 돈만 밝히고, 돈에만 매달리고, 돈이 주는 즐거움에 빠져 살았을 거예요. 뭐, 많이 벌리면 벌리는 대로, 또안 벌리면은 엄청 좌절하면서. 어, 이거는 저의 얘기뿐만 아니고, 성경에 그 바울이란 사도 바울 아시죠? 예, 신약 성경 많은 부분을 쓰고, 굉장히 좀 지식인이죠? 예, 성경 기록한 저, 저, 저, 인간 저자들 중에서.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eternal life가 없다,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나는 그냥,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마음껏 즐기면 살 거라고. 그리고 정말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신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영원한 사랑이 없다면, 신을 믿는다는 이들이 정말 가장 불쌍한 존재들이라고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교회 용어로 하면, 어떤 resurrection, 예. 어떤 다시 살아나는, 영원히 사는 곳이 없다면, 예. 그러나 반대로, 신이 있고, 신이 계시고, 그분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부활, 영원한 사랑이 있다면, 참, 이거는 완전히 판도가 바뀌는 거죠. 예.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데, love is a choice. choose what is best. love is a choice. choose what is best. 최고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사랑인 것 같습니다. 어, 자, 이제는 연습을 해야죠. 어, 이거 30분 가까이 되네요. 예. 오늘 안할줄 알았는데, 어떻게 제일, 정말, 제일 긴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아, 자, 해봅시다. 외웁시다, 외웁시다. Let's memorize it. 자, 듣고, 다섯 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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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 cannot be bought. No matter what is offered, cannot. No matter 이렇게 부정하는 거 약간 세게 해야 되는데 저도 약간 힘을 빼서데그 부분을 여러분 no matter, no matter 이렇게 no 이런 거좀더 세게 느넣어서 with with some feeling. Love cannot be bought. No matter what is offered. Love cannot be bought. No matter what is offered. Love cannot be bought. No matter what is offered.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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 cannot be bought, no matter what is offered. 자안 보고, just close your eyes. 눈 한번 감으시고, it yeah, altogether. Love cannot be bought, no matter what is offered. Again, love cannot be bought, no matter what is offered. One last time, love cannot be bought, no matter what is offered. 자이 사랑의 가치가 저의 잠을 깨운 것 같습니다. 하에네 <웃음> I mean 진심이에요. 예, 제가 이러고 있을 시간이 아닌데, 지금이. 저도, 예, 쓰러에게좀 놀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저도 이제, 예, I'm have some rest. 좀 쉬겠습니다. 여러분,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